저번에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좋은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포도와 사과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도는 당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당함량이 높아 피로할 때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으로 좋습니다 또한 혈액을 만드는 것을 돕고 열을 내려서 초기 혈관염 자반증 환자분들에게도 잘맞고요 한약서적 신농 본초경에는 포도를 장기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며 오래 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면역력 개선에 좋은 식품입니다. 그 다음 사과는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혈관염은 피곤하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혈관염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. 이외에도 사과는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.